예 안녕하십니까 자어요 방법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 너무 손이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어,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그 통풍구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음, 4번 한번 볼까요 예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요걸 좀 지우고요 오리지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지널 파일을 열어 가지고요 요것도 이제 약간 수정을 해야겠죠 자 먼저요 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요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먼저 저번 시간처럼 이 평면의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올린 다음에 두개 여기 스케치를 보이게 한 다음에요 요거랑 요거 보이게 한 다음에 포인트를 두개를 잡겠습니다 요좀 한번 찍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홀을 찍으면 센터점이 생기겠죠 자 그런 다음에 기운축 편집에 들어와서요 선택지수 하고 점 1하고 점 1을 연결하는 아, 두 점으로 하면 되겠죠? 1, 점 2, 축을 하나 만들죠? 이렇게 살짝만 키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점에다가 평면을 만들죠? 축 찍고 점 2를 찍으면 되겠죠? 네, 수직인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평면 오죠? 4는 이제 숨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평면 편집 5번으로 스케치를 일단 옮겨 놓죠. 옮겼더니만 이게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그렇죠? 가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봐서는 수직 방향이 문제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걸 수직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한번 옮겨 보도록 하죠. 평면 편집 5번으로 오케이 아이거 이게 그래도 돌아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스케치를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얘는 수지 열보죠 자, 얘도 이제 방향도 돌아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알 t 키 누르고 화살표키로, 요렇게, 요렇게 맞춰놓겠습니다. 맞추고요. 지금 이 상태를 저는 새로 뷰로 하나 등록을 해놓죠. 어? 새 뷰, 뭐, A가 있으니까요. B라고 하죠. 아무 이름을 주고요. 그래도 막 하다가, B,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치수가, 예, 좀 문제죠? 치수 뒤집기 기능이 있나요? 반대방향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치수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반대방향 하면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와 있죠. 반대방향, 아래로 내려오겠죠. 위로, 반대방향. 자, 요렇게. 일단 스케치 요렇게 만들었다고 보죠. 자 요걸 가지고요 그냥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못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보황대를 쓰면 되는데 그러면 스케치를 약간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 스케치 들어보겠습니다 자 b 보황대를 쓰기 위해서요 이점 때문에 그럴까요 음 점을 일단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이 선도 이 선을 한번 놔두고요. 이렇게 끝까지 오죠. 일치 죽겠습니다. 어, 일치하니까 지수 때문에 다 일어나나요? 그냥 놔두고요. 그냥 실선을 한번 그어 보죠 중심에서부터요. 얘의 중심어디요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또 하나 그죠. 이렇게요. 하나 더그을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원도 하나 대충 그려 보겠습니다.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삽입에 체결 피치해 보시면 통풍을 라고 있습니다. 자바운드를 얘를 잡죠. 네, 이 면을 잡겠습니다. 면이 뚫려야 되는데 뚫리나요? 안 뚫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예요. 바로 뚫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스케치를 올린 다음에요. 평면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솔리드 바디를 다리는 좀 숨겨놓죠.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 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고 이것보다 큰 사각형을 하나 그리자. 이렇게요. 빨리 나오죠. 그 다음에 돌출을 하겠습니다. 예쁘다 조금 넉넉하게 크게 끔요. 이렇게요. 얘도 조금 나올까요? 예. 오케이. 그대 아, 참 죄송합니다. 자, 그 대신 바디 합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 스케치의 평면을 이 솔리드 면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요. 에이쓰리 스케치는 잠시 숨길까요? 얘를 가지고 한번 보강대처를 해보겠습니다. 삽입에 체결 필체, 아, 통풍고요. 바운더리 예 잡죠. 그럼 어떻습니까? 뚫리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스케치를 약간 수정을 하는 거죠. 이걸 일일이 그리기 귀찮으니까요. 예. 저는 이거는 뭐, 적당한 치수를 줄까요? 이쪽은 한 80정도로 주겠습니다 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하는거죠 얘의 센터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음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원형 패턴 을 하겠습니다 원형 패턴 어얘이 패턴 요소는 얘가 되겠죠 센터점은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개 뭐 이렇게요 오케이 됐죠 바깥쪽으로 삐져나온 부분은 다 잘라 버리겠습니다 자그래 자르기 그 대신 보이줘서로 바꾸시고 진영 형으로 하신 다음에 야잘 꺼야 됩니다 이렇게 다 됐나요 여기도 이렇게 그어 주고요 너무 작게 했나요 자 넉넉하게 선을 그린 다음에 잘라서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작게 해 가지고 작업이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잘라 주고요 얘도 이렇게 드래그 해서 쭉쭉쭉쭉쭉 쭉다 됐죠 F.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음,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게 한다음에요이 스케치를 가지고 이제 보강대 처리 저, 통풍구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면잡혔고요그 다음 에 보강대는 뭘 잡아주냐면 그렇죠? 어 얘를 잡아주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강대는 얘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잡아줘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자몇 가지만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스파는 얘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는 얘를 잡아주면 속이 찬 부분을 꽉찬 부분을 잡아주겠습니다 자그 대신 이제 보강대는 있죠이 지금 두께가 얼마였죠 40을 줬나요 모르겠습니다만 자 보, 어, 보강대의 그 길이는 한40 정도를 주겠습니다 안으로 쑥 들어오게끔 그렇죠? 쑥들어가게그 다음에 요거는 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2정도 이, 이 줄까요? 예 요렇게 그렇죠? 뭐 2라고 줄까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스파가 있고요이기 여기 R값 있죠? R값은 1정도로 줄까요? 그럼 요런 데 이제 R값 처리가 됩니다 한 2정도로 주죠 오 2는 너무 큰 모양입니다 자, 한 1정도 1.5정도 요렇게 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요그 대신 당연히 보강대도 그렇고 스파도 그렇고 예, 40정도로 충분히 커야 됩니다. 됐죠? 체온경계도 에 당연히 40만큼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제 바디가 두개 있는거죠? 예를 숨겨보면 통풍이 이렇게 되어있는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요렇게. 40보다 40이 아니라 얘가 얼마 했나요? 제가. 보정. 어, 68이네요. 뭐, 68만큼 똑바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뭐, 중간평면을 하죠, 그러네. 아, 중간평면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하자그냥 여기는 50이고요. 그럼 요거 50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50. 어, 앞으로 나온 게 10이 뭐, 20 정도니까 그러니까 70이 되겠네요. 그죠이 앞면에 지금 스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각의 치수를 다 7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 있죠? 깊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출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이 70. 여기도 70.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죠. 스케치는 숨기죠. 얘랑, 그러면 얘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뭐 어떻게 해서 형상을 만들어내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합치기 한번 해보죠. 이번에 공통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디랑 속에 있는 요두 개의 바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공통 요소만 남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시던 아까 전에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드린 거 하시던 괜찮고요. 물론 원형 패턴에 또는 가변 패턴에 어떤 치수의 변화, 스케일 치수의 어떤 변화를 동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선형 패턴에 보시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변경할 인스턴스. 또는 원형 패턴에도 있죠. 변경할 인스턴스. 그쵸? 그렇죠? 뭐, 공을 잘 활용하셔도 안 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 예제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요렇게 하면, 형상이 쉽게,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모양을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